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촌입니다약 1년 전 제가 드디어 갤럭시 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갤럭시 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Z가 붙으면서 갤럭시 Z 폴드2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는데요 삼성 디지털프라자 사전 예약을 통해 받게 되었고 금일 3시쯤 받은 후 살펴볼 틈도 없이 바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개봉기와 실물을 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부터 살펴볼텐데요 박스 안에는 갤럭시 Z 폴드2 본체와 케이블 충전기 이어폰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1에서는 버즈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빠졌네요 그리고 케이스도 빠져 있는데요 이번 모델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갤럭시 폴드1에서 포함되었던 버즈와 케이스가 빠졌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외부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폴드1보다 좀더 튀어나온 트리플 카메라는 모두 1200만 화소의 렌즈를 탑재하였고요 전면 카메라의 경우 1000만 화소의 렌즈를 탑재하였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제품이니 1억 800만 화소 렌즈를 탑재해도 되었겠지만 폴더블에 카툭뒤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 화소를 낮춘 것이 아닐까 싶네요 외부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 4.3인치에서 6.2인치로 크기를 키우면서 꼭 펼치지 않아도 쓸만한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려성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었던 4.3인치 디스플레이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플렉스 모드가 강하게끔 제작된 경첩은 정말 머리카락 한올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해외에서만 지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국내에서는 지원 안 된다는 아쉬움 때문인지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접었을 때 완전히 접히지 않는 듯한 느낌은 폴드 1이나 2 모두 비슷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완전히 접힐 날이 언제쯤인지 좀 기다려지더라고요 플렉스 모드의 경우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는 듯한데요 단순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모두 괜찮다고 했지만 한 손으로 접히지 않는 점이 다소 아쉽다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굳이 한 손으로 접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직접 사용해봐야 불편한 점인지 쓸데없는 걱정이었는지 알수 있을 듯 하네요 이제 화면을 펼쳐보겠습니다 시원한 화면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역시 기존 주름은 고스란히 남아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보다 덜 보이게 제작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더사용해물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외부와 같이 펀치홀 인피니티 O 디자인을 채택했는데요 화면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실히 보기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래 만져본 것이 아니기에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게 생각되지만 폴드원 때처럼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간단한 언박싱과 실물 훑기는 이만 마치고요 갤럭시 Z 폴드2 또한 1, 2주정도 사용해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